m의 네. n제곱이 네. a의 m제곱이 돼요. 아네 그러면은 일단 m을 없애줘야 되죠 아, 아. n을 없애줘야 되죠 아, n을 네. 없애줘야 되니까 네. n의 제곱근을 이렇게 해주고요 네그 다음에 요 얘네가 이제 사라지면 은 am이 나와야 되는데 네. 내가 갖고 있는 건 a야 그러니까 A M 을적어줘야죠 그러면 음. 이 친구랑 주 친구랑 같아져요. 아 그렇군요. 아, 아, 네, 네, 네. 네, 그렇습니다. 아하. 그래서, 음, 그래서 이제 유리수로도 확장이 되는군요. 네? 그래서 이제 유리수로도 확장이 된다고 하는 거군요. 여기 선이그해서 네. 네.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게 있어요 여기요 A가 꼭 양수해야 된다는건 왜있는거예요 A가 양수여야하는 거는, 네. 어, A가 음수이면 네. 이게 같아지지 않아요 아.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영소 구독자 여러분